저희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때로는꽤한 3, 4년 전이었을 거예요. 또 제가 머리가 되게 짧았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한복을 찍으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엘리스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뭔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코지 <이렇게 해야 되나? 웃음> 어, 그래 그래 자, 예. 인사 올려야지. <웃음>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. <웃음>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건강이 우선이거든요. 그리고 행복하세요. 한복 <웃음>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요. 옛날 생각이 나네요.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한복 사진 찍는 것도 부르르 떨면서 <웃음> 이러면서 찍었는데. 재밌네요. 가베가안 달라요. 가베가오늘 이게 그 촬영도 되게 후다 지나가서 방금도 제가 촬영... 한 1분, 2분 한거 같은데... 그렇습니다. 그냥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